오늘날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적인 논의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교회 정치의 불필요성을 말하고 임의로 교회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필요에 의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행정조직을 <웃음> 만들어 놓고 교회를 출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완전주의자들이고 후자는 조직주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두 가지의 그 일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 알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아무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안전함이 있고 또 교회는 정, 정상한 절차를 쫓아서 그 완성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불완전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화근을 그냥 안고 가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 보편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그 교회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을 생각해서 행정적인 에, 문제를 할지라도 그리토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처리하고 나아가며 전진해 나가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워서 지혜롭게 장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서 저자가 왜 본문을 여기에다가 배치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 그 누가는 높이 대신 그리토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신 강림을 기초로 하여 어떤 구성원들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전진하고 그 성취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성신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본질을 유지하며 그 정체성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그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니 벌써 그런 복음의 세계화 씨앗이 그 교회 내에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 뒤에는 성신께서 높이 되신 그리토의 사역을 성취해 가시되 교회에 소속된 스테반과 빌립과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장,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그런 앞뒤의 사건 연결하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어떻게 조직됐고 어떻게 발전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구속사적인 배경 속에서 본상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상의 교회가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그 완성을 향해서 고비고비를 넘기며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를 써나가는지 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 누가는 그리스도의 그런 의도를 알고서 이제 본문을 그 사이에다 이제 전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더욱 거룩성을 드러내고 외부적으로 박해가 심각하게 증가되는 때에 더욱 확고한 믿음의 자태를 보이면서. 보편 구원의 완성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된 능력적인 사역을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헬라와 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라는 표현과 헬라라는 표현은 그냥 혈 혈통상의 문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언어나 문화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제 행정에 서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 구속사의 그 획시기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영적인 연합의 그 연합을 증거하는 표시로서 자신들의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고, 사도들도 그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양이 많아지고, 어 그리고 그 교회 구제에 의존하는 헬라파. 과부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이 말년에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그들의 유고를 묻히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때 고의적은, 고의적, 오의적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눔에 있어서 형평성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개심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속한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 가운데 원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자기들에게는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더욱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김홍전 목사님 그 책을 계속 보고 따라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그꼭 보십시오 보면 이제 그 원망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사도들이 그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인데. 원망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섭섭함에 죄가 끼어들어온 거죠. 물론 이런 원망은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의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볼수 없는 거죠. 원망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으로 교회에 신령한 두려움을 주시기는 했지만 경륜상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육체적으로 약한 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도 내면적인 것까지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불순 세력의 끼어들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신령한 상태로 이제 모아 모여지고 장성해 가니까 이거 덩달아 끼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원망을 하지 않겠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사도들에게 청해서 이게 균형이 이렇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옛사람을 덜 정리하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옛사람의 속성대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때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기도 한 것이고, 예? 그러고 좀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대뜸 이제 대바람에 원망이 나오. 사도들이 아무리 뭐 이제 그렇게 걸러내고 걸러내서 이렇게 회원으로 받아도.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의 발생은 어쩌면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자들이 그 생활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면을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이 발생하자 이제 즉각적으로 교회 대표자들로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일이 지체되면 그만큼 교회가 장성해 나가는 데 장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신속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그 일이 발생되게 된 배경을 숙지한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형제들 가운데서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그렇게 그래서 칭찬을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조차도 그 이제 서빙을 한 거죠.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이었지만 그 물질에 관여해서 그 일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도들은 구속사 안에서 본본그 사명이 아니죠. 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교회가 잘 어, 서나가는 기초를 닦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실로 사도들의 이런 태도는 그 귀감이 되는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사도들이 임의로 정하여 회중 앞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함께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일곱 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숫자하고 또그 성신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그런 조건을 내세우긴 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저 누구를 명하지는 않았어요. 를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일부 감독 정치 교회 또뭐 요즘은 실질이 없는 교회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개혁 교회들도 세상에서의 하양식 공천을 사용하지만 그 여기 사도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면 문제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따가 저희 공동회 때 저기 교회 일권을 뽑지만 이제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요 교회가 대표로 세운 사람에 의해서 그그 이제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뽑는 거니까 이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일을 그, 권리조차도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추천해서 하게 해왔는데, 그니까, 뭐, 치료에서 그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준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하양식 공천이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이 칭화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사도들은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기준만 제시하여 제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을 느끼지 않고 연합된 공동체의 의식을 하는 가운데 참여하여 그 획시기적인 때에 교회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교회가 결코 인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지 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내세워 그런 일꾼들을 뽑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뭐 하나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요. 종교 단체를 형성하고 확장하기 위한 일이 아니죠. 본상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응. 식으로 말하자면 그 회계사 자격증이나 세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당대 교회적으로 내려지는 역사적인 사명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명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만 갖추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지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세상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좀 안다고, 저기, 그 관여해가지고, 뭐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성신과 믿음이 충,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관여해서, 진짜 교회 일에 가담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려가는 사람이, 그, 와서, 이제, 직분자로 뽑혀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뭐좀 안다고,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능적인 면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뽑았으면 우리가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에 속하여 그 재능이 드러나고 그 자신도 소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와 열정을 보이고 그것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그 은사가 확인이 되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 자리,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조직하는 건 조직주의자죠. <웃음> 아까 그초 초두에 그 얘기했죠. 그 완전주의자들은 또 사람의 할 일을,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명백하게 원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일들을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할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운다.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이게 완전주의자들은 그래요.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이게 그런 이런 이런 아, 기록을 통해서 그런 양쪽의 문제를 다 제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관련된 일에만 충성을 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교회가 그런 일꾼을 뽑는 것이 교회 발전에 더욱 정상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고귀한 일만 할 사람이지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따로 너희들이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은사적인 한계를 넘어 다른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뭐 이제 은사직이 고정 그쪽으로 교회 직분이 세워진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사도들은 주님께 구해서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도, 그, 그 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언어를 썼지만, 그, 집사가 하는 일에 그 언어를 썼지만, 그, 그 직분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죠. 사도들도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곱 집사를 뽑았다고 하지 않고 일곱 사람을 뽑았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표현 속에서 사도들이 그런 한 일에, 일에 일할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확실히 그리도의 몸인 지체적인 은사의 다양성을, 어, 뭐,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일과는 다른 그 한몸 안에서의 지체적인 일에 충성할 사람을 교회로 하여금 뽑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자로서 은사적인 차이를 말한 것이지 자신들을 보조하거나 기능상 좀 열등된 존재를 뽑으라고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집사로 오늘날로 치면 집사에서 뭐 장로로 일개특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제사장직이고 제사장적 기능 또 선지자적 기능 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삼직 그 교회 직분의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정착이 된다고요. 그건 이미 구약의 그런 것이 모형적인 역사 속에 보여졌고 이제 그 실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그것을 고려한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일할 테니까 집사부터 뽑고 장로부터 뽑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이 사실들을 나타내 보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삼직과 관련된 일들을 나타낼 사람들을 보였고 나타냈고 또그그그 그, 그들의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차이는 질서의 차이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열의 차이였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세웠겠지요. 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바울이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절로 31절을 참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일부만 읽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신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근데 성신께서 그것이 이제 그 그걸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일한 사람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성신 충만한 사람이 드러나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혀지게 한 거예요. 성신의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 교회 일꾼. 야, 주님이 한 성신으로 그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집사일이니까 뭐 대강 해도 되지 뭐뭐 어뭐 장로하고 목사가 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집사의 그 봉사에 있잖아요. 그 사역을 다 하지만. 그 중에 칭찬, 앞장서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안 하는데 억지로 앉혀놓고 그,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제와 선교와 그 봉사, 이, 저기, 예배, 일에 충실한 거죠. 그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물 뽑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신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신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아서 써도 사실 이, 저기, 고린도전서 이 12장 끝부분에 보면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쓰는 역할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그걸 부동하는 내용이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집사직을 잘한 사람들은 뭐, 주님 앞에 인정되는 게 있긴 하지만 집사직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역, 업적으로 뭘더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 노는데 주님 한두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자라면, 진짜 교회 신자라면, 지금 그,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때도 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고도한 그 삶의 그, 저기, 개입을 한 겁니까? 근데도, 저기, 틀린 일을 해가지고 제외됐는데, 그런 속에서 어째, 그냥, 그, 딴점 피고, 그렇게 일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확실히 이런 은사적인 차이를 알고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를 다할 터인 너희들은 그 섬기는 일을 행할 사람을 이런 기준에 따라 뽑으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들이 성신 안에서 많이 성화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불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신정책에 안에서도 그냥 그 권위를, 권위 있는 자리를 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그, 뭐, 두 사람만 탐한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꿍꿍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신께서 그, 그 부분을 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참 성화가 많이 된 거죠. <웃음> 이제 그 교회에 다른 섬기는 은사를 인정하고 그런 은사를 성도들 스스로 그 일을 할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튼 기준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지명은 하진 않았다. 사도들의 이런 제의와 태도를 본 회중들은 다같이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의 조치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고 공감을 한거죠 그리하여 저들은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습니다. 세반과 필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바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왜꼭 일곱명을 뽑으라고 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일곱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완전수로 이해되기 때문에 당시의 문제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숫자로서 일곱일 명을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건 그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뽑힌 일곱 명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면한 일에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이 합심해서 헬라파의 유대인들을 뽑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헬라파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이게 또 공평하지 않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일을 적합하게 잘할 일곱 사람을 뽑은 거예요. 헬라파 일곱 사람. 불평의 조그마한 외적 의심의 소재를 다 없애고 교회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뽑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죠. 매우 교회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여기서 잠깐 그 헬라파 7사람의 신상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명 중에 성경에 비교적 자세히 나오는 인물인 스테반 빌립 뿐이고 나머지는 여기서만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가노르나 디몬, 밤메나 같은 인물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로고로에 대해서는 전설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후에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이방인 개종자인 니골라에 대해서는 이교도의 성적 방종을 허용하여 영지주의의 한 종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그,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헬라와 한 형태로 그 소개를 하는 듯 합니다. 먼저 소, 세반에 대해서 봅니다. 세반은 곱명 중에 거의 수장격인 인물인데, 그는 맡겨진 일뿐만이 아니고, 복음전도에도 힘을 썼습니다. 구제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복음전도에도 힘을 쓴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개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주어진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일들과 실체적인 일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용감하고 담대하며 그러하면서도 그 인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고백을 그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빌립은 어떤 인물인가? 빌립은 세반 순교에 따른 박해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인물이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구수 네시를 전도했습니다. 그는 후에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는데 사도행정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네 딸은 모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런 예언자들이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 이제, 이제 이 뽑힌 일곱 명의 일꾼들을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세우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일곱 명을 뽑았지만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뽑았다고 하 끝내버리지 않고요.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자신들의 입김을 세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미로 그냥 교회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여 교회의 대표자들은 사도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교회의 선택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별달리 흠집을 내어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결정한 일을 묵묵히 따른 것입니다. 피차가 다 서로를 존귀 여기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런 교회적인 실력이 나타나려면 이런 성도와 이런 사도가, 그런 사도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라도 삐그러지면,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런 형태만 취해가지고 방법론적인 것만 취해가지고는 이런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가는거죠. 은혜가 없으면 다 정치적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는 것의 의미를 구약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맡길 때 안수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리또 안에서 재능이 있고 소원이 있으며 그런 사실이 다른 지체들에게 나타난 자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은사가 더욱 장성하도록 하는 의도로 그렇게 안수를 했다. 이건 뭐 여기 다음에 나오는데요 안수를 해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뭐그 변화된 일을 한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공인하는 도장짓는 일을 한 거예요 어, 그 그런 일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앉혀가지고 공인시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어야 비로소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오던 중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제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공식화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그냥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그렇게 사회 앞에 드러나다가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는 거죠. 오늘날 직분부터 주어 난발하는 것과는 아주 너무도 큰그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일이 이루어졌나? 교회 이 집사가 아니고요. 여기 일꾼을 뽑을 때. 여기 이제 교회 일군을 선출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군을 직접적으로 한 직책으로 명칭해서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그 직분을 의도하는 것은 나타나지만 공식적으로 딱 명칭화하여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후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이제. 이 섬김의 직책이 공식화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말씀에 봉사하는 것을 서빙이라고 하고, 구제에 봉사하는 것을 테이블 서빙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빙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라면, 교회 회원이라면. 그니까, 그 교회 회원됨의 그 자격이 얼마나 놀라운 자격입니까? 그냥 나, 예수민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규례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어떤 로타리 클럽이나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해도 그, 그 저기 질서를 쫓아서 하지 않으면 절대 회원이 될수 없어요. 회비를 내는 것 당연히 회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회원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다 가져. 그거를 취해서 아 여기 자기가 그런 그 정신을 다 갖고 있어도 그이 회의 정신을 다 갖고 있어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회원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원은 더더욱 그래야죠. 공식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 과연 저 사람 속에서 내 속에서 일한 하나님이 그 일하셨구나 확인하고 그걸 존중해 주고 감사하고 그 칭찬 축하해 주고 그런 절차를 뜻해서 그런 삶이 누구에게라도 딱 드러나가지고 그 교회 직분자로 딱 나와야죠.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리는 게참 어려운데. 음, 저는 22년 목사 되려고 기다렸는데, <웃음> 주님이 과연 뜨시는가를. 아무튼,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여, 호봉 채워가지고 뭐, 징행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그 일의 실질을 누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가졌어도 다른 지체들이 인정을 할 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절대 기능적인 게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그 도움을, 자문은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적인 일꾼은 안거니요 아무튼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일꾼을 질서 있게 선출하고서 그 역사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도 많아졌으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조금 소홀해졌던 거예요. 김홍전 목사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 그일 그 때문에 성도들이 원망하는 일도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그만하겠다. 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의 거기에 사명이 있으니까. 내적인 결실과 외적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성장한 고비고비마다 이와 같은 요약적인 진술이 나오는데 참고 성경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0절로 3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높이 대신 주님께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편의 교회를 완성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위기적인 때인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과성신님의 인도를 받아 정상한 경험을 하고서 또 한걸음 전진해 나가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얘기를 왜 누가가 여기서 썼는가? 그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그리토의 모형적인 존재들이 그 실체 오심과 그 안에서의 진전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회계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그리토 안에서 제사장 직분들이 그, 저, 송취됐다는 것이 그, 나타나지 않으면요. 제사장 계열이 계속 제사장 계열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 여기에 부복하고 들어오는 걸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높이 되신 그리토의 약속에 따라 성신의 능력으로 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전진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불평에 따른 교회 일꾼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헤아려 본 것입니다. 주께서 연합, 주께 연합된 연합 교회가 분기적과 같은 그런 때에 말씀과 성신의 님 인도와 가르치심을 잘 받아서 질서있게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를 잘 경험하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하 것을 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 교회로서 정상한 장성을 생각한다면 구성원 각자가 이상에서 보여진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지체라는 위치에서 그 은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다른 지체들의 은사도 질서 있게 인정을 하고 성신께서 보편 교회의 완성을 향해 그 일을 주도해서 합력을 그 지체들이 함, 합력하여. 결과를 내어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제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감, 감독하려고 하고 뭐 이러면 이게, 이게 안 돼요. 이 교회가 너무 우스운 거죠. 어떻게. 교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앞서서 행동을 하거나 아직 회중들 사이에 칭찬을 들을만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앞세우거나 하는 일이 없이 차서 있게 주님의 인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내셨다 하는 것을 온 교회가 알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진행하고 완성되어 나가야 이 교회의 일이나,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교회 직분자부터 세우고 뭐, 뭐 하잖아요. 대부분 막. 예? 아니면 교회 그 직분자 세우면 또 이제 가로 걸리니까, 이제 그 직분자 세우는 걸 자꾸 미루고 안 하고. 예? 아니면 또 실령주의자와 같이 그냥, 그 뭐, 무슨, 뭐, 뭐, 환상이나 뭐가 봐야, 보여줘야 뭐, 그런 일꾼으로 세운다. 이 분명히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해 가시는가.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누구라도 이제 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 또 앞장선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